오늘 우리 구독자 분들 이렇게 제비추리 머리를 자르는 영상을 어 많이 본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학생이 왔는데 영상 한번 찍자고 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학생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속도를 내서 집중해서 머리 한번 자르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지켜보시고 어 이런 분들 오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세요 대단한데? 자, 여기 뒤에 없앨게요 옆에 라인 연결시켜주고 들어서 이렇게 한창 한땀 이렇게 들어줘요. 이렇게 끝에. 이런 식으로 끝이 들어서 재비추리가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치시면 요 그냥 위에 그시이얘네렇게 치시고 <웃음> 밑에는 3mm에서 4mm로 이렇게 쳐주고, 글씨가 심하게 해봤 Yeah. <clears throat> 어, 제비추리 깔끔하게 해결됐죠? 이렇게 제비추리가 심해도 이게 너무 하얗게 치지 마시고 한 3-4mm정도로 해가지고 밑에 라인 쳐주면 어, 자라나는데도 또 괜찮을거고 너무 하얗게 쳤다가 자랄때 좀 지저분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한 요정도 잘라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초보 명사 화이팅 블랙형 <웃음> 구독.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<웃음> 꾹!